빨리 가응 음. 들어가 봐 아니 잠깐만요. 자디프런 레스토랑이야. 다디프아 진짜? 어. 자디프런잘 봐. 어 아, 맞네. 전라도, 충청도, 아 올레, 아 어, 봉순에, 브라들다디프런이야그자 아자 한번 더디 한번 가. 니까 산책도 한번 가보 네네 알 알기는 는데 야, 산책. 어. <목소리> 어, 맞아. 여기가 대리 페이마스 플레이스야. 어. 어레 레드� 빨리 가. 야 아, <Catalunya> 아, 허리야. 허리야. 아, <vergessen> <웃음> 앞가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로젝트까 야, 리. 어? 여기서 먹자. 여기? 어, 여기서,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보른 데서 어디서 먹을래? 여기 사람 많네. 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가 봐 있어? 나 어떻게 알아? 제일 네, 좋아. 저거 좋아. 좋아. 어. <목소리> <웃음> 여기서 먹을까? 아, <거야>? 응. 알았어. <웃음> 여기서 먹어. 오늘로백순대이고양념순대양념순대좀 맵게 되나요? 네가하세대기백순대많요아 네, 근데 매운걸 좋아해가지고 백순대는더차연으로 따로 드 이렇게 안에 차들셔 이제 먹어도 돼 맛있네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어? <웃음> 하나? 인사트 코인. 야 조심해, 조심해, 좀 뒤로. 어. 야, 야 피스볼. 좀더 위로 모업어 진짜 더 더워 좀더위좀더 안쪽으로 어우 다 맞았다 소리 들렸어? 좀더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아, 끝났어. 두, 두, 두, 두, 두, 굿 j o <웃음> 와, 굿, 굿 j Well done! 멋있다 프로페셔널 최고 하이